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 이제 현금흐름표에 대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현금흐름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현금흐름표를 공부하시기 전에 이 활동 구분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 활동 구분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에 대한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처음에 현금흐름표가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활동 어떤 게 영업활동이고 어떤 게 투자활동이고 어떤 게 재무활동인지 그 활동 구분이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를 푸는 방법 이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현금흐름표에 그 어떤 그 기계적인 그 풀이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에 좀 익숙하게 좀 풀어주시면 활동 부분만 정확히 되어 있으면 사실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자 일단 볼게요 자첫 번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 현금 표는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어, 투자활동 그다음에 재무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 활동을 얘기합 한다 이게 이제 영업활동을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은 자산도 있을 수 있고 부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활동은 유무형 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이나 또는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은 우리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거 또는 채무상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취득과 처분활동 그 다음에 이제 제 3자에 대한 대여, 음, 대여 및 회수활동 돈 빌려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음, 대여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활동이 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자본금 이건 자본과 관련된 상이죠 출자금 음. 그 다음에 기타의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얘기한다 재무활동은 그, 그 돈을 빌려오는 활동도 재무활동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납입자본 즉그 자본과 관련된 출장과 관련된 내용도 어 돈을 끌어오는 활동이니까 재무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 다섯번째 간접법을 적용해서 표시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보다 유용하다 이게 이제 이 말이 틀린 건데. 어, 말을 바꿨죠. 직접법의 어 활동으로 표시한 게 간접법보다 보다 많은 정보를 이제 제공하죠. 우리가 이제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를 좀 보면 즉 간접법에서는 전체 영업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전체 금액으로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단기 순이익에서 영업 활동 관련 된 손익 빼내고 그다음에 영업 활동 관련된 자산 부채 변동을 반영을 시켜서 전체 영업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포, 표현해 주는 게 간접법인데. 간접법인데 직접 법에서는 그 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영업 활동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유입되는, 즉 매출과 관련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건을 사오는데 들어가는, 즉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 그죠? 세 번째, 또 종업원에 대한 어떤 유출액.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따른 유출액들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찾아주는 게 직접 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법의 어, 어떤 정보가 간접법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겠죠. 어, 물론, 계산하기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죠. 결국은, 어, 직접법에 따른 방법이 보다, 어,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어,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틀린 말이다.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 활동, 그다음에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을 분류해서 보고를 하는데 다음 주 현금 흐름 분류가 다른 것. 첫 번째, 금융리스 부채의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 이거는 금융리스 부채와 관련된 현금 유출액은 재무 활동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금융리스 부채와 관련된 현금 유출액은 재무 활동. 돈을 끌어오는 활동하고 똑같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판매 목적, 이건 판매 목적에서 이미 뭐가 나와요? 영업 활동이라는 게 나오죠. 음. 자그 다음에 두번째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여기는 이제 여기가 영업활동이 되겠죠. 당연히 영업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권을 통해서 뭐래요뭐 물건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걸로 수익창출 활동 을 한단 말이에요. 그 특허권과 관련된 사용료 수수료와 관련된 거 당연히 영업활동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뭘로 본다고요? 얘네들은 다, 그, 재고자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는 거죠. 그래서 얘도 영업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에서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죠. 이렇게 이제, 어, 재무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안에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애들은 자산의 일부와 그 다음에 부채 일부가 영업활동과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어 영업활동이 아닌 부채와그 다음에 자본은 재무활동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은 투자활동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활동구분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영업활동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활동이라고 얘기하죠 어 재화의 판매와 그 다음에 유역제공했다는 현금유입액 그 다음에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역 의 구입에 따른 거, 물건을 사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종업원. 종업원이 있어야 영업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수입보험료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 저희들은 이제 이게 영업이죠. 음. 그 다음에 법인세와 관련된 애들. 단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걸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다면 영업활동을 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어, 가지고 있는 것. 영업활동을 본다. 그래서 영업활동을 보는 것도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참 눈에 좀, 눈에 좀 익혀두시면 돼요 음. 자 이게 이제 영업활동 하련데 현금흐름이 되겠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삼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자 보니까 어첫 번째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에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리될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리가 된다. 그 이제 이자와 차입금, 차입금은 물, 아 저기 봐 현금을 끌어오는 활동이죠. 그래서 은행과 그 다음에 기업이 있다면 여기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재고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그 돈을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재고를 이제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재고와 관련된 활동들은 뭐예요? 영업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행에다가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지급하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오고 거기에 대한 원금을 다시 갚는 건 재무활동, 돈을 끌어오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제이 지급하게 되면 이 이자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냐. 현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현금 사용은 어떤 데 사용이 됐냐. 이런 데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자를 지급하는 거니까 결국 이자와 관련된 활동들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쵸? 그래서 렇죠그 이렇게 이자에 대한 활동이 영업활동이 될수 물론 이자가 영업활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재고자산을 사니까 영업활동이 될수 있는 거고 다른 어떤 그 재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는 이자가 영업활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이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될수 있고 이렇게겠죠. 그러니까 이자활동이 영업활동으로 분류된다 무조건 분류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류될수 있다는 의미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가액, 순증, 즉 증가 감소를 어그 퉁쳐 가지고 그죠? 어상계를해 가지고 순액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음, 그래서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굳이 증가 감소 그, 그 증가 감소를 달리 표시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그는 거예요 보기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후속적으로 나중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 활동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당연히 뭐냐면 영업활동이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지분 상품은 현금성 자산에서 제외함으로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 즉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우선주의 경우에도 현금성 자산에서 제외한다 우리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으로 인폐에서 얘기하는 현금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금으로 인폐에서 얘기하는 현금이 어떤 거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우리가 배웠던 현금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현금에는 통화, 뭐 현금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당자 예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게 들어가 있어요.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또는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이 된 금융상품. 그렇죠 근데 이 금융상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분상품을 생각해 보자고. 지분상품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분상품은 만기 없으므로 현금성 자산은 제외가 돼요. 그렇지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거기도 뭐 상환일까지 기간이 단기인 경우, 이 단기라는 건 3개월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우선주는 현금성 자산에 이제 포함을 시킨다. 그죠? 이거는 마치 이제 3개월 동안 어, 돈을 유용하기 위해서, 융통하기 위해서 단지 가져온 일종의 금융상품의 하나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일반적인 지분상품을 보지 않고, 어,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런 금액으로 보는, 그런 어떤 금융상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현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제외한다는 말이 이제 틀렸겠죠? 어,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될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간접법보다 직접법을 적용하는 것이 미래 현금으로 추정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영업활동의 현금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예, 직접법이 낫긴 한데, 직접 법을 하나씩 다 찾아야 되니까 귀찮은 거죠. 음.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현금으로 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 금융리스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현금 거래로 현금으로 표있요 금융리스로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떻게 하죠? 자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지기로 하는 거죠? 결국은 그건 뭐냐면, 나중에 할부금 주는 거거든, 사실은. 자산이 들어올 때, 실제 돈이 그때는 빠져나가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은 투자활동 현금입니다. 금융리스 같은 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에서 이제 어떤 기계를 금융리스로 가져오게 되면, 그죠? 그럼 이제 기계를 이제 취득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기계의 대금을 어떻게? 리스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근데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할부로 돈을 지급하는 건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리스로 지급하는 건 당연히 재무활동이 될 거야. 그죠? 어, 이거는 이제 금융리스로 취득한 그 취득한 자산에 대한 대금을 나중에 이제 할부로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그 할부로 지급되는 그 금액은 금융리스 즉어 우리가 이제 사채를 끌어오는 거가 똑같이 이제 보자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재무활동이 될수 있는데 재무상태를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기계 이제 들어오겠죠? 기계 들어오게 되면 그 기계는 뭐냐면 회사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계 기계가 되겠지. 그다음에 그 기계를 들어오면서 뭐냐면 그 기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금리수 부채로 이제 계산하게 되어 있죠. 그럼 부채 상환에 따른 금액은 당연히 재무 활동이 될 거야,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기계에 대해서. 기계를 사용할 때는 그게 이제 뭐냐면 뭐 재고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 그러면 그기계 사용에 따른 비용이 뭐가 있죠? 감가상각비라는게 있죠? 감가상각비는 영업 활동이 될 거야. 그죠. 음. 자, 근데 기계를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뭐 투자활동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거를 하시겠죠? 기계를 현금 주고 사오면 뭐 그거는 뭐 처음에 이제 기계 사올 때 이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거지만 그 기계를 사올 때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게 됐을 때는 그 지급하지 않은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해서 기계 사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활동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의 처분에 대한 활동은 투자활동이 될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스 이용자의 금리수 부채 상황에 따른 현금 유출은 재무 활동이 될수 있겠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이나 판매에 따른 현금으로는 영업 활동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 이건 당연히 영업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 활동 현금으로는 직접법으로 보고하면 간접법에 비해서 미래 현금으로 추정한데 보다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 다음에 음.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다시 한 번, 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접법에 따른 현금흐름이 10만 원이 나왔다고, 어, 본다면, 저 10만 원은 영업활동 관련된 전체 현금흐름이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걸 직접법으로 보게 되면, 그 10만 원을 어떻게 할까요? 분리를 하겠죠. 그래서 활동별로 이제 분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유입액, 그 다음에, 뭐,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 그리고, 어,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그 다음에 뭐 수수료 등에 대한 유출액,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 유출은 재무 활동과 관련된 현금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과 관련된, 즉, 출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무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은표의 현, 활동별 현금의 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이자, 어, 파생상품 계약에서 식별 가능한 거래에 대해서 위험해피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현금으로는 투자활동으로 분류야 된다. 뭐,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보진 않았지만, 이 위험해피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은 투자활동도 될수 있고, 영업활동도 될수 있어요, 사실은. 음.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위험해피를 적용할 때, 그 계약과 관련된 현금으로는, 즉, 위험해피,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추세요. 음. 이런 경우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이제 투자상품이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이 파생상품, 이런 얘기가 만약에 없다면, 음, 없다면 얘는 이제 투자활동이 어, 맞아요. 어, 투자활동이 맞는데, 위험매피 회계를 적용을 했을 때, 그때는 영업활동으로 이제 분류가 될수 있다. 이게,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보세요. 파생상품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위험매피를 유효,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그 자산 가격의 안정이라든가 또는 현금의 어떤 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업활동 이제 분류가 된다. 어,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파생상품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금의 수치 및 지급에 따른 현금으로는 각각 별도로 공시를 하고 각 현금 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는뭐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자나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될수 있고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도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할건지 투자활동을 할건지 또는 재무활동을 할건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 현금 흐름은 별도로 표시를 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를 한다. 종속기업 또는 어, 지배력이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겠지. 네.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투자활동이 될수 있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화로 표시된 현금,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표시를 한다.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매출 채권에 대한 외화매출 채권의 변동이냐 뭐, 또는 뭐 물건을 그 구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급하지 못한 뭐 미지급금에 대한 것이냐 또는 뭐 어떤 그 채권을 발행하고 외화 채권을 발행하고 뭐 이렇게 된 거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활동별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화로 표시된 어떤 채권이라든가 채무 그게 영업 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건지 투자 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건지 아니면 재무 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로 인한 현금으름은 별도로 공시를 하고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으로 어 한다 법인세라는 것도 사실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죠 그럼 그 이익이라는 게꼭 영업활동에서만 나오냐 그러라는 법은 없지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고 건물에 대한 처분이익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건 사실은 정확히 구분을 다 따지다 보면 영업 활동의 어떤 범위세가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음. 그렇지만 그 외에 기타 활동에 따른 범위세도 그 안에 녹아들다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영업 활동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네. 요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에 대한 상항인데 어, 국세가 현금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1년도에 용역 수익. 용역 수익은 음, 40만 원만큼 현금을 수취했다.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것만 수익을 어,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금으로 받은 40만 원 용역 수익으로 수익을 계산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에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했다면 용역 수익은 어떻게 됐을 거냐? 어, 발생주의에 따른 용역 수익 물어본 거죠. 근데 이번에 1년도에 1월 1일 날 미수용역수익이 기초의 금액이 어 저만큼 있었고 기말에 이만큼 있었대요 그 다음에 선수용역수익이 없었고 그 다음에 기말에 있었대 그러면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선수 만약에 미리 돈을 받았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그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이 아닌 거예요 선수라는 건 아직 어 이행을 해주지 않았는데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라는 건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수는 어떻게 될까요? 돈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행을 해줬단 말이야. 수익 인식하는 시점이 이미 지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돈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수익으로 계산해야 되는 금액이 미순 거고 돈을 받았지만 내가 수익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될게 선수인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는 수익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아니, 선수는 수익으로 잡고 미수는 수익으로 안 잡았다는 얘기야. 결국 현금주의를 했다는 얘기.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자산과 부채가 있는 거죠. 현금흐름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현금 외의 자산, 자산 중에서 현금 외의 자산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현금흐름표에서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현금 외의 자산을 이제 생각하세요. 음. 현금흐름표에서 자산이다.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면 현금 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현금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현금 외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 금액이 증가하겠죠. 어. 그러게 되면 나머지가 고정되어 있다면 결국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만큼 현금이 감소할까요? 즉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이제 보면 자, 부채와 자본이 증가를 했다. 즉 부채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채가 증가되면 이게 올라가겠죠. 다른 게 고정이 됐을 때 현금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현금이 증가하겠죠. 를 그래서 여기서 이 부채, 부채 증가를 볼 때, 부채는 이게 이제 뭐냐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독립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놈을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죠. 그 종속 변수를 현금으로 본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부채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현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이 일단 어떻게 됐냐 처음에 기초에 8만 원이었고, 기말에 12만 원, 즉 자산이 증가했네.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은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 감소액은 4만 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물론 관련 용역 수익과 관련된 자산인 거야, 아시겠죠? 자 부채를 보면 처음엔 0이었지만 기말에는 1만 원이 되는 거죠. 부채가 어떻게 증가했죠? 부채 증가하게 되면 현금이 증가한다, 그렇죠? 만 원.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얼마냐? 그게 이제 뭐냐면 4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 현금, 발생주의 수익에서 자산의 어떤 증가부 아, 자산의 자산의 증가 부분 그다음에 부채 부채 증가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면 4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금 주의로 봤을 때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용역 수익에서 얘네들을 조정해주면 요, 요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역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용역 수익 이 X, 발생 주의로 기록된 이 용역 수익에서 얘네들을 고려를 해주면 즉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만 원 플러스 만원 이렇게 되겠네. 결국 그렇게 되면 40만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음.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발생주의에서 조정을 하고 현금주로 가는 그런 어, 내용을 가지고 볼 거예요. 결국은 저금액은 43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0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렇죠. 음. 자, 이게 이제 어, 현금주를 통해서 발생주의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년도에 한국의 재고자산 공급자에게 지급할, 어, 현금 유출액은 어떻게 될 거냐. 금물어 그 보고네. 자, 그리고 공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공급자와 관련된, 즉, 매입과 관련된 사항들. 매입된 물건이 나한테 들어오면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 그게 팔리면 뭐라 그러죠? 매출원가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정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일단, 발생주의 손익을 찾아볼게요. 자, 손익 항목에서 매출원가가 있죠. 음. 그래서 그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매출원가 기록이 된 거. 발생주의로. 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모 손실이 있어요. 간모 손실 2,000원 만큼이 여기는 이제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 됐겠죠. 그래서 발생주의 비용은 총 5만 2천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보니까 재고자산은 매입과 관련된 자산이고 매입채무는 재, 어, 저, 메이커 관련된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산의 변동을 보면 재고 자산이 만 원에서 이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자산의 변동에서 재고 자산 증가가 되겠죠. 자산 증가는 현금 유출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를 볼까요? 이 부채 쪽에서는 당연히 8천 원이 1 2 0원이 됐으니까 부채 증가가 되는 거죠.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현금 플러스라 그러겠죠. 그러면 발생주의 손익에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반영을 해 주면 현금주의 매출 원가가 된다. 즉 유출액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정해주면 현금주의 손익인 5만 8천 원. 5만 8천 원이 유출이 됐다는 얘기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건. 그렇지만 손익계산서에는 5만 2천 원이 비용이 잡혔다. 이런 의미겠지. 그렇죠? 자 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 현금으로 표상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8만 9천 원이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과,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영업활동 순 현금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어,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익을 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료는 이제 이런 자료가 나왔죠. 어, 이자비용, 뭐, 감가상압비 뭐, 유흥산 처분 손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법인세 차감전 순위에서, 거기에서 이자, 배당,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활동. 얘네들은 이자, 배당, 법인세라는 건 영업활동도 될수 있고, 투자활동도 될수 있고, 재무활동도 될수 있는 애들이죠. 어, 걔네들을 빼고 순수하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들만 여기다 반영을 하면,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영업에서 차출된 현금이 나와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얘네들 즉 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이자 배당 법인세 빼 나머지 공업만 가지고 이제 본게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자 배당 법인세가 만약에 영업 활동이라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 감안해 주면 거기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이 영업 활동 현금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10만원을 가지고 또는 어 10만원은 이제 10만원이 나오는 영업했다고 하는데, 사항들을 여기다 이제 반영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고하셔도 되고, 여기 뭐다 구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역산을 할수 있도록, 얘를 찾는 게 문제니까 지금.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네. 그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 버세 차감전 순이익에서그 손익에서, 어,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영업활동이 아닌 놈들은 일단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 중에서도 현금 유출이 없거나 또는 현금 유입이 없는 애들을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어,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첫번째 이자 비용 어떻게 할까요?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보더라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와 관련된 활동은 영업 활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구할 때는 이걸 구할 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조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야. 근데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플러스 2천원 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자 비용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어떻게 할까요? 감가상각비는 영업 활동 맞아요. 그렇지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물론 영업 활동이 안될 수도 있어. 근데 아무 얘기 없으면 영업 활동으로 보세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내용들은 영업 활동이긴 하지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천 원만큼을 더 해줘야 되겠네, 일단 그렇죠.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건 영업활동 아니죠.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처분손실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사채상환이 이것도 마찬가지 영업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조정을 해주는데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자, 법인세 어떻게 할까요, 법인세? 법인세에도 여기서 이제 제외를 한다 그랬죠. 근데 봐봐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순이익 안에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이미 빠져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뭘 빼요? 법인세를 빼면 단계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단계순이익이라면 문제가 좀 다른데, 법인세 차감전 순위기에서 시작을 하면, 법인세가 그 안에 이미 고려가 안된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 법인세 비용을 여기서 빼주, 여기서 조정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법인세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시겠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손익에 대한 조정은 이렇게 이제 끝났네, 일단. 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조정을 해보자고요. 어, 미지급이자. 이자와 관련된 활동은 여기서 일단 빼자, 빼자 그랬죠. 예. 아, 재고자산 먼저 있네. 어, 재고자산. 자, 여기 보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손익에 대한 상황이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 자산부채를 조정할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즉 여기 여기 어. 영업활동 안의 손익 있죠. 그 손익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여기서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주의 손익이죠. 그 안에 들어갔던 활동들. 그러니까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유전자 자금 손실, 사채 상환이 이런 것들을 반대로 조정해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 손익에서 얘네들의 효과를 다 상쇄를 시켜 버리고 없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조정하면 이 법인세 차감 전순익에서 이자 비용과 관련된 활동들은 사라진 거고 그다음에 강가상각비와 관련된 내용은 사라지는 거고, 유용자산은 사라지는 거고, 사채상환이 이게 사라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반대로 조정해주면. 그럼 결국 저 안에 남아있는 건 매출액, 매출원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손익으로 남아있겠지. 그리고 자산부채를 조정할 때는 남아있는 그 손익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조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과 관련된 자산부채, 매출원가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야, 매출과 관련된 자산부채, 매출 채권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즉 구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뭐 매입채무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자산 부채와 관련된 조정 사항이에요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이거. 미지급이자 미지급이자는 여기에서 이자 비용으로 이미 조정이 돼서 단기 손익 안에 이자와 관련된 활동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여기서 조정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지급이자를 여기에서 조정을 해주냐 안 해준다는 얘기야 이 안에 손익에 들어간 자산 부채 손익에 들어간 자산 부채를 조정해 주는 거지 손익에 들어가지 않은 자산 부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미지급이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결국 미지급이자는 조정하지 않고 재고 자산 이거는 당연히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안에 매출원가라든가 이런 거 들어갈 게 있지 그죠 그 매출원가와 관련된 자산 부채가 재고 자산이니까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가를 어,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자산 증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잘이해 해야 되는데 좀쉽진 뭐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매출 채권 당연히 조정해 줘야 되겠죠 음, 매출 채권의 조정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자산 증가니까 마이너스 그다음에 매입 채무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되겠네 그죠 부채 증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미지급 법인세 어떻게 할까요 이 미지급 법인세는 이미 여기서 법인세와 관련된 활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산 부채 조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조정을 하고 나면 10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야, 10만 원. 자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8만 9천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위에서 다 빼버렸던 활동을 이제 밑에서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자비용 여기서 조정을 했으니까 다시 이자비용을 여기서 이제 빼주자, 마이너스로, 그렇죠? 비용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자와 관련된 자산부채도 이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 여기서는 이제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법인세비용으로 이제 비용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그죠? 이자와 관련된 자산부채, 자산 아 미지급이자 부채증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세와 관련된 자산부채, 미지급 법인세 부채니까 부채감소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8만 9천 원이 나오는 거요 자, 여기까지 이제 쭉 봤는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답구하는 건 뭐, 여기서 이제 끝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끝난 거니까, 답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 구할 수 있겠죠. 이 금액, 즉, 이 금액, 여기서 역산을 해가지고 얘를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 들어갈 얘네들을,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어, 능력치가 않았을 거야, 아마. 그죠? 이게, 예.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아차하고 틀리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차감자 수익은 9만 8천 원이 될수 있다 쉽지는 않았어요 어, 쉽지 않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영업활동 순 현금으로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으로 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해서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게 있구나 그 정도 하나 기억을 해 놓고 음,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아, 구번이구나구번 아, 문제. 자, 여 보면 고결부터 유입된 현금금과 공급자에 대한 어, 유출액.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어, 재무제표 일부고, 그 다음에 직접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봐라. 음. 자, 그리고 내용을 들보니까 재무상태표의 아, 일부와 손익계산서 일부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매출과 관련된 현금 유입과,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현금 유출을 찾으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그두 가지를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매출과 관련된 사항들 즉,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액을 찾기 위한 자산부채 자산, 자산 그 다음에 손익을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일단 매출채권 들어가죠 대손충당금은 뭘까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매입과 관련된 사항이고 매입채무, 매입과 관련된 사항이고 선수금 뭐예요? 매출이죠 물건 팔기 전에 돈 먼저 받은 게 선수금이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와 관련된 사항들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선수금 이세 가지가 이제 포함되는 이 거고 손익을 볼까요? 손익에서는 매출액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매출원가는 매입과 관련된 사항이고, 대수상업비는 매출과 관련된 사항이고, 재고상평가상실은 매입과 관련된 사항이고, 외환차익을 봤더니 어디서 발생했냐? 매입채무 관련된 때. 그러면 저거는 매입과 관련된 사항이죠.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을 찾기 위한 매출과 관련된 계정들은 어떤 게 있나? 매출채권, 대수축납금 선수금, 매출액, 그 다음에 대수상업비 이런 것들이 있겠네. 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고객으로부터 유입액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손익, 발생주의 손익을 보자고요. 매출액과 대수상각비가 있죠?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매출액은 수익이니까 플러스고, 대수상각비는 마이너스니까,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그것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이제, 어,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과 관련된 자산부채, 매출 채권이 있네. 그죠? 매출 채권이 감소가 됐으니까, 6만원 만큼. 자산 감소는 플러스. 그 다음에 선수금이 있었죠? 아, 대수충당금도 있네.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차감 계정인데 자산 차감은 부채로 보세요. 여기서는 음,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어, 대손충당금 증가했다. 즉 부채 증가했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4천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선수금 부채가 감소했죠. 2천원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걸 조정을 해주면 현금주의 어, 매출액이 됐다. 그래서 죠그 거기에 따른 어, 금액을 조정을 해주면 결국 155만 5천원이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발생주의, 손익은 적게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 그 나머지, 어, 내용이죠. 뭐, 그 자료에서 보면 자산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 예, 재고자산. 이 뒤에 이제 보이죠?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입채무. 그 다음에, 어, 손익에서는, 어, 매출원가. 그 다음에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외환차익. 요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네. 그죠? 렇 음. 자, 그래서 손익, 어, 일단 매출원가. 매출원가 비용니까 마이너스. 평가 손실 마이너스. 외환차익은 플러스죠. 이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생주의 손익 일단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가 관련된 자산부채. 일단 재고자산이 있죠. 재고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어, 플러스 만 원이 되는 거고.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부채에서는 매입 채무가 있네. 매입 채무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5만 원. 그래서 현금주의 그 유출액을 이제 찾으면 발생주의에서 마이너스 103만 원. 거기다가 플러스 만원 플러스 오만 원 하게 되면 구십칠만 원이 나오겠다, 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어,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액,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 그두 개를 찾아봤고 거기에 관련된 계정들을 쭉 봤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위에는 매출 대손과 관련된 계정들이고 밑에는 매입과 재고와 관련된 계정. 자, 10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여기서도 이제 보면, 어, 매입, 채무, 재고자산두 가지 계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에 매출 원가가 115만 원인 5만 5천 원이 돼요. 자, 발생주의 매출 원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을 위해서 공급자에게 지출한 어, 현금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재고자산은 모두 외상거래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원가 어, 처럼 이제 하면 돼요. 음, 일단,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을 찾기 위해서 발생주의 유출액 즉 발생주의 비용을 이제 찾아보자고요 자 매출원가 일단 비용이 되겠죠 음. 어, 일단 자산부채 조정을 먼저 볼게요 어, 자산부채 증감을 매입채무 이제 부채죠 기초가 30만원 기말이 30만원 이니까 7만 5천원 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85만원 기말이 82만원 3만원 감소가 됐어요 일단 부채 7만 5천원 증가 자산 3만원 감소예요 음.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이제, 일단, 손익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5만오천원 써주고, 그 다음에 자산의 변동을 보니까 자산이 7만오천원 증가했어요. 그죠? 자산 증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음, 여기 뭐, 잘못 썼네? 음, 자산 증가 7만오천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 자산이 부채구나. <웃음> 제 거꾸로 했네. 자산은 여기죠? 재고자산. 다시 한번 보면. 자산이 밑에 있는 거죠. 나 위에 있는 게 자산이. 재고 자산이 어떻게 되냐면 3만원 감소했죠. 자산 감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산 감소는 3만원 만큼이 이제 플러스가 될 테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 매입 채무가 있죠. 매입 채무는 7만 5천 원 증가. 부채 증가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7만 5천 원을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시켜주면 현금주의 수익이 나오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15만 5천 원, 플러스 3만원, 플러스 7만 5천 원 하면 105만 원. 뭐, 문제야, 뭐, 간단한 문제고, 어, 19번에서 봤던 매입 관련된 활동들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돼요. 보시면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뭐,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 뭐 고개로부터 현금 유입액,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돼요. 음, 일단, 어, 11번까지 일단 봅시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활동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뭐가 나오냐면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나와요 어, 선금 임대료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임대료와 보험료는 각각 1,000원과 2,700원 손익계산서의 재현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발생주의 손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죠 어, 그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죠 자그 다음에 현금으로 오른것자 일단 자료에서 자료를 잘 봐야 돼요 기존에는 여기서 기초, 여기가 기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기초, 여기가 기말이 나온 거야 이걸 잘못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부가 거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볼때 자칫하면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단 선금법률은 자산이죠 보험료와 관련된 자산이야 그리고 그 자산이 어떻게 됐냐? 2000에서 2500원으로 증가했어요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임대료 사항에서 보니까 선수임대료랑 부채가 있어요 그 4,000원에서 얼마? 5,000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1,000원 증가했네. 부채 증가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볼게요, 아마. 일단 발생주의 손익, 그다음에 자산 부채, 그다음에 현금주의 손익을 찾아주면 되겠죠. 일단 발생주의 손익에서 보면 보험료. 보험료는 뭐예요? 비용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보험료 와 관련된 자산을 보니까 선급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급 보험료 500원만큼. 여기서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500원, 그러면 1500원 마이너스가 되겠다. 즉 유출이 1500원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가 있겠네 그죠? 임대료가 2 7 0 0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손수임대료, 이건 부채죠. 그래서 부채가 천만큼 증가했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다.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된 현금 유입액은 3 7 0 0이 된다는 얘기. 렇죠 음. 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음.